핵쟁이가 다시 돌아왔네요. 덜덜. 공격 속수 됐지. <웃음> 순식간에 잡네요. 이동 속도 달덜 나갔네요. 다들 핵쟁이 중심 못 따라 갔네요. 그리다한치못 뺐다. 문다. 순식간에 세방 때리네요. 근접 공격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듯 하네요. 지방 투표를 안 하고 있는 건가? 오래 사마 등장. 어떻게 될지는가? <웃음> 이제 핵쟁이 방퇴되었네요 쓰으면서 게임을 하면 재미있을런지 모르겠네요